미국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쌍옴표 찍어 주겠습니다. 엔터치면 t r 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a 4에 들어 있는 건 미국 이라는 글자랑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걸 자동채우기 핸들을 잡고 한칸 내리시면 거짓이 나오는데 a5셀에 들어 있는 건 미국 이랑 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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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숫자의 경우에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는 관광객이 10명 이상이면 true 10명 이상이 아니면 거짓을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관광객을 찍어 주시고 크거나 같다 하면 이상이 되죠 그리고 1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10명 이상이면 True, 10명 이상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한칸더 내려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15명은 10명 이상이니까 True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숫자를 문자로 한번 취급해보겠습니다.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주면 전부 거짓이 되죠. 숫자는 쌍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쌍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고 숫자는 쌍 따옴표로 절대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는, left,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10이라는 숫자에서 가져올 건데, 콤마, 한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면, 왼쪽에 한 글자 가져오니까 1이죠. 이제 밑으로 쭉 끌어 주시면, 왼쪽 있는 글자 하나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방금 글자라고 말했죠.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1 쓰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죠. 이건 숫자입니다. 근데 왼쪽에 1이 적혀있죠. 이건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left, mid, right 암수를 쓰시면, 결과 값이 숫자여도 무조건 문자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m, 4셀에 들어있는 1은 숫자 1하고 같으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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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IF TRUE가 값이 참이면 이니까 미국이면 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저희들은 A를 찍어줄 겁니다. 그 다음 콤마 값이 참이 아니면 이죠. 그러면 미국이 아니면 B라고 찍을 겁니다.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럼 미국이면 A, 미국이 아니면 B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을 제가 미국으로 바꾸면 여기는 A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과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무자동화죠. 이제는 저희들이 조건식을 약간 늘려서 풀어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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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거짓의 자리에다가 if문을 한번 더 써줍니다 그럼 똑같은 형식인데 조건 참 거짓을 적으면 되는데 거짓의 자리에다가 다시 조건 참 거짓을 주는 겁니다 이걸 중복 if문 혹은 이중 if문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세 가지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에 참일 때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참일 때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거짓까지 해서 총세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a 한국은 k 그러면 if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거지 세자리에 이품을 붙여 넣으시면 되니까 쌍따옴표 b 쌍따옴표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시고 한국은 k로 하기로 했죠 k 이렇게 해주시면 미국이면 a 미국이 아니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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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문을 복사하시고, 거짓에다가 if문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건이 참이면 참을 쓰고, 조건이 거짓이면 if문으로 들어오겠죠. if문에서 조건이 참이면 참을 쓸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if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조건이 참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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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참, 거짓 입후문이 들어가니까 입후문이 포함되지 않는 입후문을 블럭 씌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거짓의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베트남이면 b 나머지는 c로 바꿔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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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하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5 이상이면 이 말은 5부터 9까지라는 소리죠. 그러면 제 시험. 나머지는 불합격이 됩니다. 그럼 불합격은 5 미만인 숫자 4, 3, 2, 1이 불합격이 되겠죠. 엔터 쳐주시고 밑으로 끄시면 불합격은 5 미만이고 재시험은 5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재시험이 됩니다. 신뢰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신뢰도는 사고 여객기의 수가 7 이상이면 d라고 했습니다. 는 네, if 가로 열어 주시고 사고 여객기를 클릭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7 하면 조건이 완성됐죠 콤마 7 이상이면 D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D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7 이상은 D 4부터 7 미만은 C 그 다음 2 이상 4 미만은 B 나머지는 A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A를 적어주겠습니다